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마이더스 TV 의 마이더스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어, 여러분들이 저와 저에게 에이펙스 그 레전드에 관해서 그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해드 해주는 시간으로 어, 그런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자, 자 <웃음> 일단 최근에 어, 지인분과 내기를 하다가 그냥 우연치 않게 다이아를 간 건데 어, 이걸 토대로. 좀 질문들이 몇 가지 들어왔어요. 그 그걸 토대로 제가 어,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어, 여러분들에게 어, 한번 안내해 드리려 합니다. 그 전에 그 전에 그냥 어, 개꿀팁 하나. 혹시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을까봐. 자 천장으로 큐 찍고 올라간 다음에 바닥 보고 고정 고정 악기 버튼 있죠? 그거 누르고 맨 아래 에크로스열쭉 내리시고 다른 층부터 보면요. 아, 이상한 찌링이 소리나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연습합니다 그오토에임봇들이막 움직입니다 이렇게 <웃음> 쟤네 잘 쏩니다 생각보다 어? 자, 첫 번째입니다 APEX 음, 에이픽, 레전드는 어떤 게임인가 일단 기본적인 질문이신데요 어, 이 답변은 어, 저는 배틀로얄인데 어, 이 게임은 장르는 배틀로얄일 때 어, 스킬을 보유하고 있고 각챔프마다 스킬이 있죠? 레전드마다 스킬이 스킬을 보유하고 있는 약간 오버워치 게임과 유사하고 결론은 오버워치 플러스 배틀로얄 형식의 게임이다 라고 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에이펙스 레전드는 꼭 파티를 해야 되는가? 아 어, 이거 질문 좋았어요 진짜 어, 제 답변은 어.. 꼭은 아니에요 솔직히 꼭 파티 안해도 돼요 꼭은 아니지만 포커싱하고 어그 브리핑을 실시간으로 얻기 위해서는 어, 파티를 권장하고 싶어요 저는 이게 뭔 소리냐 포커싱은 말 그대로 포커스 유지되다 한, 한 곳의 초점이 중심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그 말은 즉 적을 보면 포커싱 브리핑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 그한 적을 한 적을 향해서만 어, 이제 저희가 이제 사격을 하는 겁니다 어, 그런 브리핑을 실시간으로 얻기 위해서는 어, 저는 파티를 권장하고 싶어요 상당히 어, 이런 수가 솔직하게 어, 신경을 쓸수 없진 않아요 이 에이펙스의 레전드는 음, 인구빨 맞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에임도 받쳐줘야 된다는 거 인구는 많은데 에임이 너무 다들 똥망이다 하면 은 솔직히 힘들죠 어, 만약에 근데 인구도 많은데 어, 파티 인원도 많은데 어, 에임도 좋다 음, 그 파티는 어, 1등하기에 되게 유력한, 유력한 후보가 되겠죠 자 세번째입니다 그 전에 소리 좀, 로딩, 개큰네 자, 세 번째입니다. 음, 에이 x 스 레전드에서 인게임 도중에 꼭 해야 되는 행동이 있다면모르입십니다 음, 인게임 중에, 음, 잠시만요. 좀 생각을 해보자. 인게임 중에. 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솔큐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눈치싸움이라고 생각하기에 저는, 어, 팀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실시간을 지켜보고 계속 지켜가지고 어, 팀원 돌진 캐릭터, 그니까 푸시 캐릭터 있잖아요. 뭐 에이, 레이, 예를 들면은 이제 레이스, 레이스나 주로 요즘에 호라이즌이 좀 돌진하죠. 먼저 그 공기가 범위가 광범위해서 또 좋고, 어, 일단 팀원 돌진 캐릭터들이 들어가 싸우면은 같이 빠른 백업을 해줘야 돼요. 되게 상당히. 그리고 같이 시야를 봐주고, 어느 구역에, 그러니까 뒤치기뒤치기로 오는 팀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정면 싸움은 뭐 거의 다잘 보지만 거의 다 이제 앞만 바라보지 뒤를 잘 바라보진 않잖아요 어 그런 행동을 해야되고 그래서 시야를 같이 가져야되고 어 파티풀은 그 파티에서의 그 리더의 브리핑에 맞게 따라가야됩니다 그니까 러 브리핑 오더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에요 이건 좀 말이 안돼요 그니까 러 시야브리핑 같은걸할수 있는데 그... 리더가 어느 곳으로 가고 우린 이 포커스 중점 이 베이스를 주로 잡아서 디펜드를 하다 이런 형태로 가야되는데 이게 막 어중, 어중이 떠중이야 막 팀원 누구나 브리핑 가능해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또그 파티의 브리핑이 좀 아닌 것 같다면 그러니까 본인이 불편하면 그 파티는 저는 빨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그 무엇보다 게임하는데 있어서는 여러분들 불편하면 안 돼요 진짜 나는 그러니까 이 파티가 불편해 되게 리더가 뭔가 내가 볼 때는 오더를 잘 못하는 것 같아 일단 약간 이거, 이거 진지한 페이스로 게임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린겁니다 어 그거는 빨리 그냥 정리해줘야됩니다 어 진, 진지하게 리더님한테 아이 파트에서 못하겠다 게임을 나가야됩니다 항상 매너있게 나가어요 그런건 비매너있게 그냥 확 나가버리면은 이미지가 안좋아지니까요 음. 자 네번째입니다 마이너스는 어떻게 솔킬로만 다이아에 올라갈 수 있었나 솔직히 저는 솔...큐를... 솔큐를 했죠 그렇죠 근데 한번씩 납치를 당해보고 어, 납치는 솔큐가 아니라고 칠게요 저 납치 당했습니다 진짜 자 답변드릴게요 <웃음> 답변 <드릴게요. 웃음> 어 솔직히 저는 그 그니까 먼저 지인이라고 내기를 해서 그 무료몸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뭔가 내기를 통해서 목표를 다이아로 설정해놓았고 어, 목표는 그냥 그거예요 다른 타 게임에 달러를 어 제가 다이아로 못가면 제가 벌고, 다이아를 제가 간다면, 그, 모름홈님이 버는 거, 그렇게 하로해서 어, 진짜 솔직히, 저는 솔랭을 뛰면서, 진짜 힘들었어요. 고독했고, 그래도 이제, 그 지인분과 같이, 이제 한네 개가 있으니까, 가능했던, 거그 가능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솔랭크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눈치가 상당히 빨라야 돼요. 그리고 모든 진행이 있어서, 빠른 선택을 해야 되고, 그래야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 진짜 그냥 저는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그래서 마이크는 무조건 켰습니다 인기 마이크로 뭐 외국인 사람이면 은푸시푸시하고 러쉬 위 n 디펜드 어 프론트 오브 캐플리 이런거 막 이런 대충 이런식으로 했어요 뭐일본어매 일본어 와따시노 uh, 강구푸치노데스 이렇게 하면서 uh,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 사람들 만나는 재미도 쓰고 그러 솔직히 좀 힘들더라도 간당간당히버텼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한 열심히 해주려는 자세를 팀원한테 먼저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가장 그게 가장 좋은거고요 아무리 팀원이 퍼져도 본인 자신이 좀 열심히 해준다면 최대한 그래도 잘따라오게 팀원 아니겠습니까? 이런식으로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에이펙스에서의 총기 밸런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음.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은 어느 총이 사기니? 뭐 아니니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음... FPS 이... 이 FPS 장르잖아요 어, 솔직히 말, 말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음... FPS라서 일단 에인비용성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총을 잘 써야 돼요 이거 맞아요 진짜 근데 에이펙스라는 게임은 그... 샷발 말고도 그러니까 스킬 활용도 잘해야 되죠? 지리적 위치나 또 이런 여러가지 이제 뭐... 코스트 끼면 이제 집안에서 베이스 어 디펜더면서 버티는 이런 이런 약간 뭐라 해야 되냐 스타일로 어. 일단 그런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총기 부분에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일단 총기를 뭐가 사기라고 보셔도 없는 것 같고요 스킬이 있으니까 일단 저 개인적으로 일단 3월 기준에서 2021년 3월도 3월달 기준에선 그 마스티프가좀 사기지 않으니까좀 어, 약간 조심스럽게 어, 좀 개인적으로. 샥관이 너무 아파요 솔직히 아픈거 맞아요 맞 아픈거 요아 맞는데 거리비중이 좀더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아프더라고요 어, 그거말고는 사기인좋은 없다고 보겠습니다자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에이펙스 레전드가 개선해야 할 부분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에이펙스 레전드가 개선해야 할 부분 라고 음, 이거 뭐야 이 질문 좀 애매한데? 일단 결론이 이번에 에이펙스 레전드가 개선해야 할 부분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제 답변은 이거는 음... 일단 먼저 정말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있긴 해요. 진짜. 일단 저는 한국인이기에 지금 이 에이펙스 레전드에서는 국내 게이 그 국내 서버가 없잖아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웃음> <그런> 인데 <웃음> 어... 국내서버 없잖아요 일단 국내서버를 도입하는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게임패드 유저는 패드 유저끼리 키보드 마우스 유저는 키보드 마우스 유저끼리 매칭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에 대해서 반박하시는 분들도 있을거예요 아니 뭐 어떻냐 그런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일단 무조건 게이머들 간에 공평성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게 뭐가 됐든 간에 PS4 유저랑 PS4 유저대로 그냥 PC 유저랑 PC 유저대로 그냥 장비가 틀리잖아요 솔직히 말 그 구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부족한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되는 거는 어, 이 게임이 팀플레이 기반이 아주 큰 게임이에요 어, 그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혼자서 게임하는 유저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큐 솔큐로 랭크 일반 그러니까 그냥 니까그 개인 1인 매칭 시스템이 좀 나와줬으면 생각 나와주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번에도 보면 저기 보세요. <웃음> 무적인 플레이로 네, 저, 저 솔직히 이거는 좀 되게 의미가 없다 생각해요. 그리고 해체하고 들어가면은 그냥 본인 혼자서 두 명을 상대해야 되는 거고요. 이걸 들어가면은 세명 상대해야 돼요. 아니, 이럴 바에는 그냥 에이펙스 레전드 측에서 솔 플레이어들을 위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아무리 팀플레이 기반이 크다 해도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진짜. 이건 좀 에이펙스 레전드에서 수정하길 바랍니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출시 직후와 비교해서 핵이 많은가요? 아 이거 좋은 질문이에요, 진짜. 일단, 출시 때보다 핵은 덜 합니다, 현재. 근데, 전 다, 잘은 모르겠어요. 일단,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마스터하고 정복자 난가 봐. 포시자가 아, 그까게 된가 봐가지고, 잘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음, 일단, 저는 아쉬운 건 좀, 일단, 그걸, 그런 걸 조사하려면, 킬킴이 좀 필요한데? 관전기능밖에 없죠, 이제. 그에 더불어서, 어. 확실한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요즘에 게임패드 유저분들이 에임보드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게임보.. 게임패드 쓰시는 분들은 되게 실증나는 말씀이시게 실증나는 발언일거예요 근데 이건 좀 제, 제가 좀더 조사해봤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게임은 공평해야되는거든요여튼해그 네, 다른 어떤 배틀로얄보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적으로 국내 게임 해그 어, 국내대위에서 중국이 있죠. 핵이 핵은 그런 사건은 없으니까. 일단, 일단 제가 대아에갈수 있었던 이유가 이인것 같아요. 핵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다만 언젠가 또 생기겠죠. 어,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맞출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의견을 정,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자, 이렇게 의견 많이 정리했고요. 혹시라도 저, 저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에이펙스 전문적인 유튜버는 아니지만 네트페이스를 사랑하는 유튜버로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유튜브 댓글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기까지 어, 일단 저는 바이아에서 바스트까지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주셔서 감사하고 서브스크라이브, 바라로우, 어,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oh, 공명다운 공명가운 오케이 싸우. 와, 무리